포라클 타임입니다. 자 포라클 타임입니다 여러분들. 자 눈을 가볍게 감아주시고 채팅 치지 마세요. 손 떼세요. 손 떼시고 자 눈을 감으시고 자 심호흡 먼저 할게요. 심호흡 자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음, 내줄게요. 자, 차분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에다가 떠올려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먼저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제자매. 가족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사랑이 넘치는 대화를 하는 걸 떠올려 보는 거예요. 집안이 화목한 걸 먼저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동네 주민분들이 되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아, 막 날씨가 너무 좋다고 막막 막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뭐 우리 강아지랑 막 산책을 하는 사람들 지나가는 고양이 그리고 새소리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평화로움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떠올리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히 밑에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음, 태풍이 잘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러고 이제 행복해하면서 아 다행이다.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갔구나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아잘 지나갔구나. 아 태풍 때문에 더러운 이제 먼지들 다 날아가고 음, 되게 하늘 깨끗해졌구나. 아 태풍이 와서 참 좋다. 감사하다. 어, 큰 피해 없이 오히려 좋은 일들만 많이 생겼구나 라고 오히려 고마워하시는, 오히려 감사해하시는 그래서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떠올려 볼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세계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랑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사람들을 서로 배려하고 인종에 상관없이 나라에 상관없이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된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나 자신의 살이새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먼저 배려하고 챙겨주라는 그런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동물 친구들과 식물 친구들 그리고 지구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떠올려 볼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우주가 그리고 우리 은하계가 그리고 전 우주가 행복해하는 모습, 사람을 가득 찬 모습 그걸 떠올려 볼게요. 전 우주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행복과 사랑을 느끼면서 천천히 눈을 뜨겠습니다. 진지하게 따라오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진지하게 하신 분들은 되게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그 따뜻해지고 되게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을 거예요. 점점점점 점점 범위가 커지면서 특히 막 우주까지 우리가 확장됐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확 커지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꼽, 이건 약간 꼼수인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딱 끼워 넣으면요 그러면 훨씬 더잘 됩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하던 심상화보다 힘이 훨씬 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라클 타임 잊지 않고 매일 오전 11시 11분 오후 11시 11분마다 하시면은 훨씬 좋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혼자만 한게 아니라 이포뮬리들은몇 명이라도 할 거거든요. 몇십 명이라도 뭐 많으면 몇백 명, 몇천 명이 할수 있겠죠? 나중에는. 너 어쨌든간에 같은 시간대에 같은 에너지 주파수를 뿜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훨씬 더잘될 거고. 그리고 이게 남을 위해서 먼저 하기 때문에 마음이 확 열려서 궁극적으로는 <웃음>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